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 v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장마가 시작된 2021년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부터 이제 비가 시작이 되었네요. 어, 이런 날 집에서 보내시기 정말 좋은 그런 휴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 세금 관련 짧은 거 오늘 하나를 살펴보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어, 전에도 몇번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 중에 소장님, 성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샀어요. 근데이 집이 성계조합원이지만 관리처분 난걸 사신 거죠. 어, 그러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하나를 샀습니다. 왜냐, 그거 완공되기 전까지는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장님. 만약에 그 입주권이 완공이 되고 나면 먼저 샀던 살고 있던 그 아파트가 먼저 아파트가 됐고 그 뒤에 입주권이 완공이 되면 어, 2년 차이 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어뭐 이렇게 그 되면 어, 앞에 거를 일시적 이주택으로 팔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부산지방국세청이라든지 여기에 세금 상담을 하러 이렇게 가서 여쭤보면 그렇게 딱 짚어주셨어요. 아예 이건 완공이 2년 뒤니까 그때부터 앞에 지금 먼저 샀던 그 집을 2년 지나고 뭐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제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수업받은 대로 올려드려도 그거에 대한 게 맞나요? 이러면서 궁금증을 더 크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마 그 똑같은 질문을 어, 또 해당되시는 분이 1월 28일 날 올해 1월이에요. 그때 질의를 하셨고 그 답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이걸 보면서 잠깐 한번 짚어드리고 퇴근할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조합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판정 이렇게 올렸는데 어, 2020년 1월 14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어, 여기에서 답변 온게 있어요 최산세제과37 이렇게 된 문서인데요 어,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와 있습니다 제목이 조합원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입주권이 완공이 됐어요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냐 이 내용입니다 요 대체주택의 의미는 어, 우리가 재개발을 할때그 이후에 요건을 갖추면 어, 비가세해주는 그 대체주택이 있고요 집을 1번 주택 2번 주택을 살때이 뒤에 있는 2번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2번에 해당되는 요요 요 개념의 대체주택으로의 질문이에요. 요거두 번째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되느냐? 이 뜻이에요. 재개발에 그냥 대체주택은 일시적 이 주택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쵸? 뒤에 산걸 먼저 팔아도 이거는 대체주택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요거는 일시적 이 주택에 뒤에 산 집이라는 뜻의 대체주택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그 해당이 돼서 어, 그러니까 입주권이 있고 얘가 집이 되었어요. 근데 요 사이에 다시 또 어, 집을 하나를 더 샀습니다. 어, 입주권 1이었고, 어, 그 다음에 집을 두 번째 샀고, 그리고 다시 여기 집은, 어, 1 다시로 집이 다시 된 거예요. 요럴 때, 이제 2번 집을 팔면, 요 집을, 아까 일시적 주택에두 번째 산 집으로, 요때 집이 됐으니까, 대체 주택으로 보고, 야,를 비가세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요 2번 집을. 되는지 답변 한번 볼까요? 어, 요지. A 조합은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라 하면 관리처분 후에 관처 이후에 산 입주권이에요. 요거는 그냥 2년 보유했다가 팔면 그냥 일반 세율로 집이 팩채를 갖고 있어도 일반 세율로 양도가 가능한 그런 신분이에요. 승계 조합은 입주권에 어떤 그 승계 취득한 입주권은요. 예. 이 승계 취득을 한 후에 그 예를 들어, 뭐, 대연삼을 예를 들어 볼까요? 계산하기 좋게. 초롱부동산이 대연삼구역 앞에 있대 있잖아요. 어, 대연삼은 2019년 4월 1일 날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요. 어, 요 이후에 사신 분은 전부 승계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 1월 1일 날승계조합원으로 대연삼구역 입주권을 매수를 했어요. 샀습니다. 어 이렇게 됐던 게 대연삼은 예를 들어 완공이 얘가 집으로 바뀌는 거는 2025년 예를 들어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완공입니다. 어근데 이때까지 입주권을 하나를 사놨고 몇년 뒤에 입주를 하니까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레전드를 하나를 샀습니다. 이거는 그냥 완공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레전드를 2023년도에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거주를 이제 한 거예요.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 레전드에. 대연삼 입주권 샀고 그리고 뒤에 어, 레전드 아파트를 하나를 사고 레전드 산 후에 대연삼이 아파트로 완공이 되고 요랬을 경우에 사기는 입주권을 먼저 샀죠. 제일 처음에 대연삼을. 레전드를 뒤에 샀습니다. 그죠? 근데 완공이 된 집은 레전드 산 이후에 대연삼이 아파트로 바뀌었죠. 이랬을 때. 이렇게 가가 딱 질문을 했더니 그때 뭐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었겠죠. 그때 그 부산지방국세청의 양도세 담당자분이 아예 대연삼은요 2025년 요때부터 신축 아파트가 되군요. 아파트. 그럼 요전에 2023년도에 만약에 레전드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다 하면 2년 보유, 2년 거주 충족을 하면 요거 대연 3요 완공된 요 날로부터 그 당시에는 비조정이었어요. 3년 안에 레전드 팔면 비가 세네요. 요렇게 답을 주셨었어요. 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이 엉터리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크로스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A 입주권을 승계 승계취득한 경우 대연삼을 샀습니다. 그죠? 입주권을. 그 다음에 B주택. 이게 아까 레전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냥 아파트예요. 그리고 A조합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요게 대연삼 2025년 완공으로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아까 A 입주권이 대연삼 입주권이었으니까요. 완공되고 난 이후에 어 이제 그 일시적 일가구이주택 처분 그 해당 기간 안에 B주택. 아까 이걸 레전드라고 가정을 했죠. B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렇게 답이 왔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요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 2항 법문 규정에 따른 A조합은 입주권을 성계취득한 경우에 어, 비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입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B주택을 비주, 취득한 경우로서, A 입주권, A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 나와있죠? 정리됐죠? 제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뭐잘못 믿으시더라고요. <웃음> 아유 뭐세무서에 물어봐도 다그 이후에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답변을 들으신 분이 꽤 계세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진작부터 전 드렸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죠. 국세청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습니다. 데이터에. 한번더 정리해볼까요? 간단하게. 승계관리처분 후에 입주권을 샀어요. 승계조합은요게 나중에 완공이 됐어요. 집으로. 그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를 하나를 샀어요. 요거를 비과세 요건을 2년 보유 거주 다 갖추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나중에 얘가 뒤에 완공됐으니까 이때부터 집으로 보고요. 요거 완공 어그 지금은 조정이니까 1년 안에 앞에 요집 2년 보유 2년 거주한 거를 완공 1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안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은 얘 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 비과세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계신 분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올려드리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정리 다 되셨죠? 어, 왜 그러냐면 성계조합은한테는요그 만약에 앞에 관리처분 전에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전에 그 앞에 어, 이미 만약에 레전드를 사가지고 계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관리처분 인가가 난 대연 3구역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그 소득세법 1 5 0 시행령 156조의 2 사망사항으로 긴 기간 동안에 비과세로 처분할 혜택을 줍니다. 승계조합원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승계조합원이었던 분이 먼저 집을 안 가져있었고 그 이후에 입주권 먼저 사고 나서 그 이후에 집을 샀다. 그럴 경우에는 성계조합원한테는 아까처럼 만약에 이 입주권을 관리처분 전에 또 사가지고 사업생행인가 후에 이렇게 다른 집을 하나를 샀다. 그럴 경우에는 뒤에 집을 또 비가세 혜택을 주는 그야말로 대체 주택의 혜택이 있어요. 근데 성계조합원한테는 아까 앞에 종전주택을 길게 팔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신 분은 다른 주택을 먼저 사고 그 이후에 요 비가 입주권이 완공이 돼서 새로 신축된 아파트가 됐다 해서 그때부터 어, 그 뒤에 샀던 집을 비과세로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리되시죠 성계조합원은 이미 다른 집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혜택 주는 것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파는 건 무조건 과세겠죠 그렇게 됩니다. 둘 중에 먼저 파는 거는 그냥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